빨간지름은 안타요 아 진짜? 네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굿나우 아. 아. <Shwiście> 아, 아, 아.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수영장 만들어 놓을게요 무 수영장에서 비가 리어진짜 수영장에서 비가 리어혈액순거예요야박한번쳐야야야야 내가 아프다 내가. 진영 엄살 쩔어 아, 얘는 뭐죠? 학교 선거. 못 나와.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아. 저는 아미 사랑 취했어. 아. 와우! 아, 그래. 어,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아, 야, 오방 이시네 야나 이거 야야 pues <웃음> <진상>, <웃음> <웃음> o <commun> <웃음> 야 자, 가 r a i s o 진상 대. n 진상 헤파라면못 그럼. 아. 뭐야 돌아왔잖아. 치는 거예려라요 <웃음> <달래가, 웃음> <내려올 수 있네요? 웃음> <웃음> 야, 씨. 아! 아, 씨.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여기도 쎈거 같은데? 한 번만? 아, 진짜 웃겨. <음> 이번 화가의 <웃음> <하부의> 컨셉은 미지식아! 아퍼 재미없어 지민아, 다시 번 설명해 지민아, 이번 컨셉은 설명 좀 해줘 봐 이번 컨셉은 <웃음> <안으로 가야지. 웃음> 넌 위를 맡아, 내가 를맡 <웃음> 어. 아래를 맡아 반말하지마 반말하지마 자, 찌푸들 찌푸들 치와가 뒤도 찌푸들 치와들아이가뒤 하자 자, 들치 시작! 반도찌 방영은 아, 네, 카메라 끄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찰칵. 나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게 아니었죠? 게 아니었죠. 찍기 하나, 둘, 셋, 아, 찰칵. 아, 뭐가 편도 지 몰라. 찰칵. 자, 이게 끌게요. 끌게요, 끌게요. 끌게요. 아, 끌게요. <웃음> 역시 커피는 sugar f r 설탕 없이 먹어야지. 속쓰리다. 아빠 먹지 말래 이제. 위험 때 오케이 okay, 컷. 어디야? 어디야? 어디?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많이 기다려주시고 항상 긴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긴장해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항상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기, 사랑합니다 긴장해주세요 긴장해! 멋있어. 긴장해주세요